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아이들게짱아저 어, 네. 아닐 것 같아요 음. 이미 지금 활약했어요 아 그래요? <웃음> 아 뭐야? 만 <웃음> 갔어 갔어 <웃음> 갔어 하소, 머리색이랑똑같아 하소. 하소. 하소. 하소. Linda de b o n i r e m o s v i n g 더 자세히 얘기해야 돼. 자세히 자세한 설명 내 침대에 침범해서 어. 내 침대 옆자리에서 수다를 떨다가 안 가고 그 자리에 남아서 혼자 자고 있어 맞아 내침대 맞아. 진짜 자요 정확한 표현이었어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? 잠자기 전에 이 일을 하는데요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 방으로 가는 길에 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누워서 얘기를 하다가 안 자고 계속 말을 걸어서 저는 깼는데 얘는 자요 <웃음> 맞아 거의 하울패턴이야 <웃음> 맞아 거의 하울패턴이야 <웃음> <웃음> <제> 이거 <면이고. 웃음> i n i h a na n a h solo. 제신 <웃음> 만들 거야 <웃음> r u n